야 이거 목안썰어서 망적이지 목까지 썰었으면은 그냥 헬기 폭파시키고 그냥 나몰라라고 튀었다 이거 그냥 헬기 새로 사이 새끼다! 이러면서 이제 폭파시키고 도주했다 음, 야. 자 바로 다음편으로 왔어요 안녕 일단 이 편은 마무리하고 차를 바로 청소할게요. 그냥 죽자 오늘. 자, 내가 이게 원래 이제 한 에피소드로 묶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한 에피소드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차한 대만 있는 걸로 봐서 이것까지 해야지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레저용 차량 바로 청소해 보도록 할게요. 청소 방사이 우리의 든든한 RV를 소개합니다. 해서 더의 집에 정착하기 전에 우리 랄랄라랄라랄라. 이건 금방 하겠다. 그렇지? 이번 편은 좀 짧게 차만 빠르게 청소를 하고, 같치도록 합시다. 이녹 벗겨지고 있는 거야? 엄청 가까이서 진드건이 써야지 벗겨지네. 영도로 갑시다. 영도는 좀 멀리서 써야 돼. 근데 멀리서 쏘면 안 벗겨지네. 빌어버을 15도짜리로 진드건이 하자고, 천천히 녹을 조지면 벗겨지겠지. 차는 면적은 안 넓은데, 녹 쓸면 진짜 답이 없어. 녹쓴게 제일 안벗겨지거든 배안 고프냐고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저를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습니다. 위에는 안 들어가도 지갑은 배부르게 하실 수 있어요. 지갑이 배부르면 배고픈 줄을 모르지. 하하, 난 정말 쓰레기야. 야, 나 이거 괜히 한거 같아. <웃음> 녹벗기는거 진짜 개 짜증 나. 왜 이렇게 안 벗겨져? 팔판팔판 여긴 집들이 다 이쁘네. 주변에 인프라 하나도 없네. 다 주택밖에 없어. 뭐지? 지옥인가? 거지렴 이쯤 되면 진짜 차 놓아줄 때 됐어! 뭐야 이게 유령이 타고 다니는 차야? 100% 3만원 감사합니다 꼭 달성하고 말겠어요 이건 씻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갈아야 되잖아이 미친 원래 색깔이 삥 팔, 빨간색이 아니었어 녹슬어서 빨간색으로 물든 거야 벗겨내 죠 이거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대놓고 유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스프레이 금속스 파이어~~ 야잘 벗겨진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아아주잘 벗겨져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자 40도로 먼지만 싹 벗겨내고 녹슨 거 이런 것들은 세정제로 다 닦아내는 걸로. 이거 윗부분도 닦아야 되는 것 같던데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제가 차만 몇대 닦아봤는데 아니 타이어에 뭔 짓을 해놓은 거야? 호철 그려놨어 뭐야 집은 왜 저래 야 그림자가 이상해 야 40도여도 흙먼지는 진짜 깨끗하게 닦인다 그죠? 이런 유리에 낀 곰팡이는 15도로도 충분히 벗겨집니다 보이죠? 이런 것도 15도로 벗겨져요 페인트 녹만 아니면 되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15도로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합시다 이 밑에 무슨 일이야 이거 이걸로 여행 다녔었대잖아요 으이, 더러울만 하지 나도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희쁨이랑 세계일주 꼭 갈거야 죽기전에 한 1-2년에 걸쳐가지고 각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먹고 와야지 아이고 씨부름탱 <웃음>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네요 이 창문 왜안 깨끗해지냐 아, 위쪽이 더럽나? 이 타이어에 있는 때도 25도로 하니까 깨끗하게 벗겨지네. 나쁘지 않군요. 녹만 안 벗겨진다 뿐이지. 웬만한 건다 벗기는 듯. 유리 곰팡이도 25도면은 지워지네. 오케이, 끝! 자! 이제 녹을 벗길 시간입니다. 개소리 집어쳐! 위로 올라가야 돼. 아우! 그러니까 결론, 어? 어머. 이차 놔준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기엔 아까운 차에 요길위를 달려야 한다구요. 와.. 내가 청소 열심히 해줬더니 차를 준다네? 불평불만 하면서 차 닦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그냥 광나게 닦아야겠구만 다른 카운티로 일하러 갈 수도 있을거예요 아니면 얼브이를 구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그냥 저 주세요! 왜저다또 딴소리 하고 있어 뒤질라고으이야 야.. 녹이 사르르 녹는다 아주 그냥 어? 사르르 녹아 야하! 이래서 다들 세척액 쓰는구나! 그냥 뿌렸다 하면 다 청소가 완료구만 아씨 사다리 갖고 와 진짜 답답해 뒤지겠네 오케이! 범퍼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 왜안 깨끗해지는 거아 있...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배기구왜안 깨끗해져 아 진짜 구석구석 깨끗하게도 닦네 자 다시 닦이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띵! 땡띵띵띵요호 방향 표시등이랑 창문 차체 우측 어떤 우매한 창문이 아직도 안 닦였는가 눈치 없이 오케이 사장님 최대한 빨리 여기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긴급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가 들어왔군요 오 이렇게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니까 되게 괜찮다 반대편 청소하는 건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군. 아니야 나 하파야 얼굴을 세차해줘서 고맙단 말을 다시 하고 싶었어. 이제 알려지지 않은 목초지로 향하는 길을 떠나려고 해. 차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해 보여.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한건 알지만 현금을 좀 보내서 세차기 업그레이드에 쓰면 어떨까? 뭘 보내? 이건 그냥 내 일한 돈이잖아. 그리고 아까 연락이 왔던 그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차 주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여기에서만 반말하고 그러세요, 니는? 그리고 이름이 다른데? 아오라 스미스와 제니 페블스 하퍼쇼 같은 내용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인데? 어 이거 이거 버그인 거 같은데요? 지금 메세지랑 푸사랑 완전 다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확인 안할줄 알았지 음... 스파라시아 자! 어쨌든 끝났고 엥? 뭐 여러 개가 또한 번에 뜰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하나씩만 나오네요 어, 이번에 얼브이를 청소한 거 30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럼 하나를 더 하자 이거 딱 하면 분량 딱 맞겠네 안녕하세요 정말 지저분한 헬리콥터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당신의 친구 캐리 러쉬리스산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화산연기를 너무 많이 세어서 어떻게 된건지 시장님의 고양이가 거기있다고 생각했었나봐요 아그 소방관 아저씨 헬은 무사하지만 헬리콥터는 지구의 뱃속에서 꺼내온 것 같은 몰골이 되어버렸어요 아, 헬리콥터는 처음인데 한번 해보죠 이건 진짜 그을렸네 와 근데 헬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멋있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소방헬기 아니 뭐야 이거 유리가 코팅이 된게 아니었어 미친 상대적으로 비용도 꽤 센데 이육십 육백 60, 달러 거든요? 근데 그을린 자국밖에 없어서 좀 빨리 청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꼭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골치 아픈 구간이 분명히 나오더라고 이따가 한번 보자 아휴 이건 뭐.. 먹물로 칠해놓은 수준인데? 아니 그리고 100% 달성 됐는데 왜 미션이 성공이 안 되죠? 어서.. 어서 달라.. 내 마음의 양식 내 마음의 양식은 책다위 아니야. 돈이라고.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주 기분이 좋구만!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한 거는 유리가 잘 닦여서가 아니에요?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으, 이야. 올라가서 닦을까? 야왜 비싼지 알것 같아, 이제 슬슬. 왜 600달러나 주는지 이제 알것 같아. 확실히 녹이 쓸지는 않아서 잘 닦이긴 하네요. 기쁜 마음으로 청소해줄 수 있지. 나중에 어떤 큰손분 오셔가지고 이거 청소 끝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대로 현금으로 드립니다 이런 분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막 밤새서라도 이 게임만 계속 할텐데 너무 큰 꿈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아이 여러분들이 제가 큰손분을 못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큰손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진짜 열심히 돈벌어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말 그대로 돈 걱정 없이 써보는 거지 그 얼마나 행복할까?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붉은 촉수 같아 오우야 오우야 어? 캐리온의 그 촉수? 그건 오우야가 아니라 진짜 진짜 징그럽게 생긴 건데 그냥 잡히면 바로 사지가 절단되는 캐리온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렇게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재미는 있어요 참신하고 오른쪽 위에 링크 잘 보이죠? 편집자님들이 넣어주실 겁니다 아시씨 이렇게 한번싹 훑었으면은 바로 그냥 땡! 하고 이제 청소가 완료가 돼야지 왜 눈치 없이 버티고 있니 어? 어디가 불만이야 이거 별다리 없구나 미안하다 왜한 번에 안 닦이고 난리야 아휴 피곤해 그럼 오늘 무리하긴 했다 그지? 이거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이번에 산 갤럭시 탭 패드 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편히 쉴 거야 개쩔겠다 오징어게임 나도 봤어 나 넷플릭스 그냥 뒤져보다가 다른 사람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하루만에 다 봤어요 재밌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괜찮은 그런 게임을 아니 게임이래 그런 드라마를 만들 줄이야 좀 놀랬어요 비계야 커져 DP를 봤냐고요? DP가 뭐야? 디스플레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라는 게 있어요? 군대 드라마야? 아씨 군대는 좀 별론데 난 난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그런 썰이나 그런 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난 군대 되게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사람들은 그 드라마 보면서 PTSD를 느낀대? 마조야? <웃음> <맞아야? 웃음> 그런 PTSD가 오는데 그걸 왜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진짜 TV를 안 본다, 사람들이. 그죠? <웃음>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어. 아니 내가 생방송으로 본방을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한번 챙겨서 보려고 했거든? 아니 중간중간에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몰랐었는데 결제해서 보니까 광고가 중간에 안 나오잖아 근데 생방송 때 보니까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TV는 사야 돼 TV는 사야 돼 왜, 왜냐면 왜 결제해서 볼때 TV로 크게 봐야 되거든 핸드폰으로 보면은 그 느낌이 안 살아 희쁨이랑 맛있는 거 보면서 같이 봐야 되거든 맘맘매야 저 안에 들어가야 되나? 여기를 닦을 수 있어? 안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닦으면 되겠다. 들어가 볼까? 에이, 에격서안 들어가네. 지아이 날개는 어차피 몇번휘두르면 다시 더러워지는데 여기까지 꼭 닦아야 되냐고요? 지금 보니까 막 그렇게 더럽지도 않은데. 아아아 진짜. 헬리콥터 날개가 원래 저렇게 생겼냐고요? 네. 네?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헬기 타봤어요? 해외여행 갔을 때 빙하 구경하러 간다고 헬기를 탄 적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지? 그 반지, 반지의 제왕 찍었던 곳 어디야? 나라가 뉴질랜드인가? 그린란드? 아닌데 헬기 타면 무슨 느낌이냐고요? 바이킹 타는 느낌이에요 밑으로 하강할 때 특히 바이킹 타는 느낌이 되게 강하고 아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 아니 막 해외여행하면 진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려면 막돈 몇백만원 필요하다 비행기 값이 막 수백만원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거 진짜 안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지 막상 가려고 진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 일본만 해도 한 일주일 여행 가는데 진짜 싸게 가면 한5 0또 안들어서 갔다 올수 있어요? 사실 돈보단 시간이 문제지 그..그치 맞아요 여행 자체는 돈이 많이 안들지만 거기에서 이제 기껏 갔으니까 뭘 즐겨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거에서 돈이 좀 많이 빠지긴 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그냥 관광지를 가서 본다는 것보다 딱 열심히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자고 딱 일어났을 때그 아침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씨 파이프가 그지같이 있네 <웃음> 뒤에가 안 닦여 파이프 때문에 몇 시간 뒤에 피부과 가는데 지금 자는 게 좋을까요? 빨리 자아 지금 새, 새벽 4시야 내 방송을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일 할 일이 있는데 밤좀 새지마 이것들아 진짜 좀 몸에 안 좋아 내가 건강 중요하다고 어? 전편에 얘기했지 에잇 하 에잇 에잇 에잇 에잇 에잇 개새끼 아유, 손이 아프다 이제 슬슬 그래도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찍어놔야 우리 편집자분들이 왔을 때어이 일손이 몬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기껏 고용했는데 시킬 일이 없으면 나만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 절대 그럴 순 없지 이게 악덕사장 같은 말투라고? 나 <웃음> 악덕사장 맞아 뭔가 착각하고 있나본데 같은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이제 이제 3천명만 구독 더 늘면 30만명인데 왜 이렇게 안오르니 아니 내 채널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해주시는데 왜 외부에서 유입이 안될까? 매력이 없나? 뭔좀 뭐 대중적인 그런거를 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내가 그런거를 좀 바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 아무나 오지마라 내 방송에 사람들 방송 진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가 들어오든 되게 잘 대응하시고 그러거든요 저는 멘탈이 약해서 그렇게 못해요 거슬리게 막 댓글을 단다거나 채팅을 친다거나 하면 바로 커, 쳐내니까 그래서 더안 모이는 거 일지도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맞니? <웃음> I am 아이고 멀다 와 뭐야 이거 파이프 밑에 하나도 안 닦였네 야 이거 녹안 쓸어서 망적이지 녹까지 쓸었으면은 었 그냥 헬기 폭파시키고 그냥 나몰라라고 튀었다 이거 그냥 헬기 새로 사이 새끼다 이러면서 이제 폭파시키고 도주했다 자, 이제 이거 들고 반대편으로 갑시다. 자,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저기 보이네요. 아아! 이좀 불편해. 뒤지겠네, 이거. 아이, 뭐 어떻게 해두라고, 이거. 됐다. 유아파이프. 뭐, 뭔데? 어, 저거다. 아야, 아야좀 잘, 좀 올라가봐. 접착력이 없어, 얘가 예스. 먼지 수색대님 저택과 관련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또 들어왔구만. 자, 오늘 이렇게 탈거두 개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다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셨군요.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방송국 사람들과 상원 의원들이 우리가 구출한 것이 고양이가 아니라 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지 않았습니다. 좀더 스릴 넘치는 청소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스릴은 좀. 와! 아? 집을 청소하는건데 왜 350달러밖에 안줘? 엄청 큰데? 그럼 왜이렇게 낙서가 되있냐? 어이 시장이 욕먹고있나봐 탐관오리인가본데? 일단 이건 다음에 합시다 돈은 엄청 쌓였네 장비 신규 뭐야 이거? 새로운게 들어왔네? 엑스트라 롱 확장기 이거보다 두배 비싸! 그니까 러 엑스트라 롱 확장기는 엄청 먼 거리까지 청소를 할수 있는건가보죠? 뭐 어차피 돈은 넘쳐 흐르니까 이게 장비가 열리는구나 이 장비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가정용.